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만들고 싶었던 CIA 학교에 관한 영상이에요 항상 제 유튜브에는 CIA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 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 영상은 AOS 준학사 과정의 커리큘럼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학교에 입학할 때 필요한 준비물 등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나누어 볼게요. PPS의 경험은 제가 유튜브로 자주 올리기도 했었고 워낙 사람들의 선호하지 않는 학과를 고른지라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추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긴다면 그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5년도 여름에 미국에 처음 어학연수로 입국하였어요. CIA에 관련된 가장 큰 유학원을 통하여 유학을 준비하였고 5개월간의 어학연수 후 2016년 2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는 1월, 6월, 9월 1년에 세번의 입학이 가능한 것과 다르게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매 3주마다 입학이 가능했어요. 제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통해 미국 영어에 어느 정도 기와 입이 트였었고 퍼센테이지로 말하자면 미드를 60% 정도? 알아둘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제 토플 리스닝이 30점 만점에 25점이었어요. 외국인 친구들과 무리 없이 일상 대화를 영어로 할수 있었고 수업을 듣는 데도 전문 용어가 아니면 집중하면서 읽고 쓰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주변에 토플이나 IELTS를 보고 입학하신 분들은 확실히 미국 영어에 적응하는데 적게는 한달 많게는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다들 클리어한 시험의 리스닝만 듣다가 실제로 미국인들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들이 하는 흐릿한 영어랑은 달라서 적응기간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설명하기에 앞서 학교를 입학하면 15주를 한 학기로 생각하여 5학기를 이수 후에 AOS 준학사를 졸업합니다. 5학기 중에 한가운데 있는 한 학기는 엑스턴이라고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해요. 그리고 그 15주를 다시 3주씩 나눠 5번의 수업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느낌입니다. 1학기 처음에 입학해서 가장 긴장되는 상태일 텐데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펀디멘탈이라는 실기 수업이 메인이 돼요. 주 2회 평균 7-8시간 정도의 수업시간으로 학교에서 뽑은 프랑스 요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레시피들을 배우고 실습해보는 100% 실습 위주의 수업입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마다 수업 느낌은 다르지만 첫 번째로 과제 제출 및 오늘 만들 수업의 레시피와 타임테이블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이프 스킬이라는 칼질 연습을 하고 교수님께 확인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셰프의 데모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며 노트를 해요. 그리고 그 노트를 바탕삼아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히 개인 플레이처럼 보이지만 이때 교수님은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지, 스테이션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는지, 자기가쓴 조리 도구를 맞는 자리에 잘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누어 쓰는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지는 않는지 등 다양한 점을 체크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요리를 셰프님께 확인받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클리닝 시간이 시작된답니다. 이 클리닝 시간은 정말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가스 버너들의 철 부분을 다 수세미로 문질러서 긁어내고 그걸 다시 코팅하고 바닥도 솔로 문지르고 새롭게 코팅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 말리고 정리하고 이런 식의 클리닝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합니다. 이 수업은 정말 한 학기 동안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얻고 배우게 되니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매일매일 잘 정리해놓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를 펀디멘털 수업에서 만든 음식들의 포트폴리오로 대체했었는데 저는 사진을 깜빡하고 찍어놓지 않은 게두 가지 정도 있어서 감점당했었어요. 실기 수업을 일주일에 2회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 남는 시간은 꽤 많은 필기 수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억나는 필기 수업만 말씀드리자면 Culinary Math, Serve Safe, Intro Gastronomy, Nutrition, Product Knowledge, Professionalism 이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했었던 수업은 Serve Safe 시험인데 미국의 식품법 같은 수업을 듣는 거예요. 바닥에 몇 미터를 띄워서 음식을 두어야 하는지 푸드 o 인 d a n 이라 그래서 뭐몇 도에서 몇도 사이는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 그 온도를 피해야 한다 등등의 다양한 식품법 지식을 시험으로 본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인턴 나가기 전에 무조건 붙어야 하고 또 가격이 꽤 있기 때문에 꼭한 번에 붙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실기 수업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요. 주5회 실기 수업이 하루에 5시간에서 길게는 6-7시간 정도의 수업이 들어있어요. 이때부터 3주를 한 수업으로 다섯 번의 수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제가 들었었던 수업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Meat and Fabrication이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도축에 관련된 수업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등 다양한 육려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잘라보면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되게 안쓸것 같은 수업이면서도 레스토랑에 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배워놓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때 배워놓은 지식으로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와규를 다듬는다든지 오리를 자주 쓰는 일식 요리의 특성에 관련돼서 배워놓은 닭 해체가 진짜 유용하게 쓰였어요. 두 번째 수업으로는 Seafood ID 수업입니다. 말 그대로 해산물을 보고 어떤 해산물인지 맞추고 테이스팅해보고 또 해체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해체 자체는 프랑스식의 해체 방법을 배우는데 저같이 일식을 하게 된다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생선 이름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각각류, 캐비어 등을 테이스팅함으로 사진을 찍어놓으면 정말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요. 세 번째 수업으로는 모델뱅케즈라는 수업으로 우리나라 뷔페 스타일의 연애 요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매일매일이 팀플 지옥인데 교수님이 정해주신 팀으로 같이 요리를 만들게 돼요. 수업에 가기 전에 수많은 미팅을 하고 이때 의견 조율이 잘안 돼서 싸움 등으로 번지기도 하면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수업부터 만들어진 요리는 학생들이 돈을 내고서 먹는 학식이 되니까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네 번째 수업으로는 알라카르트라는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펀디 때 배웠던 음식 중에 중요한 몇 가지의 음식들을 단품으로 만드는 수업인데 실제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판매되고 오픈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빨라지는 등 레스토랑에 나가기 전 실습을 하는 느낌입니다. 교수님은 정말 끊임없이 욕하고 푸시하고 우리는 짜증을 내가면서 팀원에게 소리치고 진짜 레스토랑의 세미버전을 경험하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 때 손이 정말 많이 빨라졌고 두뇌회전도 빨라져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멘탈을 잡는 수업이었어요. 인턴을 나가기 전 마지막 수업인 다섯 번째 수업, 에그 수업입니다. 제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했었던 에그라는 학교 카페테리아 수업인데 3주의 수업을 그 와중에 세번의 수업으로 나눠서 점심, 저녁, 아침으로 배워요. 아침은 보통 새벽 3시에 학교에 가서 짐을 준비하고 점심 은 오전 11시경 쯤에 수업을 가고 오후 수업은 3시인가 4시경 쯤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에서 수업을 하는 만큼 준비할 것도 많고 만들 것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배워오는 내공도 쌓여왔고 수업의 요리 자체도 어렵지 않아서 엑스턴 나가기 전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 다섯 번째 수업 때 많은 학생들이 엑스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배려해주는 것도 많아요. 대망의 3학기는 실제 레스토랑에서 인턴을 해요. 이때 전 세계 어디든 학교와 인턴 연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할수 있어요. 저는 맨하튼에서 일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럽으로 가는 사람, 또 미국 내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등 다양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인턴을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입사 전에 스타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스타지를 보통 2학기 때 다니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레스토랑에 스타지를 가고 싶다고 이메일과 커버레터를 보내고 연락을 드리면 답장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렇게 스타지로 오라고 답장이 오면 주말이나 평일에서도 시간이 된다면 맨하튼에 가서 스타지를 하고 미국의 국가가 된다면 메일로 연락을 드려 지금은 학기 중이라 스타지를갈순 없지만 인턴을 꼭 하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드리면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식으로 인턴을 진행하고 스타지나 면접을 진행할지 답장이 올 거예요. 엑스턴을 할 곳을 정했다면 학교에 말씀드려 SSN이라는 소셜 넘버를 받게 되는데 이 번호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엑스턴 오리엔테이션들을 잘 들으면서 신청을 하라고 할때 늦지 않게 신청을 해야 해요. 보통 엑스턴 때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미슐랭 레스토랑을 갈까 아니면 그냥 레스토랑을 갈까 미슐랭 레스토랑 안에서도 어떤 레스토랑을 갈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일했었던 곳에서 보통 인턴으로 꼬미에 들어가게 되고 졸업 후에 같은 곳으로 취직을 할 경우 꼬미를 뛰어넘고 그 다음 자리부터 시작을 할수 있게 되니 외국인이나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길게 일하고 싶은 레스토랑으로 엑스턴을 가는 것도 생각해보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엑스턴을 갔었던 레스토랑으로 OPT 때 취직을 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도 편하고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 있는 레스토랑에 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 기간 없이 바로 1년 동안 정말 배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일을 할수 있었어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4학기가 되어서 복학을 합시다. 실제 레스토랑에서 빼빠지게 일을 하고 벌쩡 배우려고 하면 은 엑스턴이 끝나버려서 복학을 해야 해요. 첫 번째 수업으로는 베이킹 앤 페이스트리 수업입니다. 쉬어가는 느낌으로 다양한 베이킹 실기를 해요. 크로와상을 이때 처음 구워봤고 초코칩 쿠키를 굽고 몽블랑을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걸 만드는데 다들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한달 정도는 과자랑 디저트에 들어가는 설탕이 생각나서 디저트를 안 먹게 된다는 후문이 있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되게 흥미롭게 배우긴 했는데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쉬어가는 느낌으로 듣기에는 제일 좋은 수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수업으로는 걸무질 수업이에요. 가드망질 수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던 수업입니다. 다양한 염장고기, 샤크테리, 피클, 핑거푸드 등을 배우고 교수님에 따라서는 분자 요리를 배우기도 해요. 매일 뭐를 만들고 먹고 플레이팅하고 먹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사진도 정말 많이 남아있는 수업 중 하나로 이때 만든 핑거푸드들이 졸업식 파티에 사용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실습은 베이컨 만들기인데 큰 삼겹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베이컨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염장하고 혼재를 하면서 배울 수 있고 먹어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답니다. 졸업식 파티에 사용되는 핑거푸드는 원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쌈이랑 김치랩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드시고 좋아하는 걸볼수 있는 되게 즐거운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세 번째, 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업이 많은 유학원에서 설명하는 전 세계 요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수업들이에요. 각 3주로 나눠지는 것은 똑같은데 그 남은 3부터 5의 수업들을 유럽, 아시아, 미국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3일 정도씩 나눠 수박 겉핥기 하는 느낌이지만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4학기의 세 번째 수업은 퀴즈인업 아메리카입니다. 처음 3주는 아메리카 음식을 배우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미국인들도 대체 아메리카 음식 뭐야 하면서 음식을 배우게 돼요. 남미의 타코부터 시작해서 텍스맥스처럼 흔한 음식 또 정말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미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주민들이 만들어 먹던 요리 등을 배웠어요. 레시피를 보고 사진을 봐도 이게 맞는 음식을 만든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타코를 직접 만들어 보고 또르띠아도 만들어 보고 처음 보는 다양한 요리들을 접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잡지식이 늘어난 수업이었습니다. 사학기의 네번째 수업은 퀴즈나프 메디테레니언 이었습니다. 유럽요리를 배우는데 프랑스 요리는 펀디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등의 요리를 배웠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은 수업이었어요. 근데 어떤 요리를 만들었는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게 조금 아쉽네요. 교수님이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스타일의 교수님이셨어서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 기억으로 되짚어보자면 파스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었 피자 등도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맛있어서 좋아했었던 수업이었어요. 대망의 다섯 번째 수업으로는 퀴즈오업에이시아입니다 한, 중, 일, 타이, 베트남 요리를 배우는데 저희 반에 한국인, 중국인, 타인까지 다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의 전통 방식보다는 교수님이 미국식의 한, 중, 일, 타이, 베트남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뜨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예 수업 첫날부터 교수님이 너네가 그 나라에서 그 나고 자랐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는 자기의 방식대로 가르칠 테니 수업 중에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이거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셨었어요. 이 4학기 때 듣는 필기 수업이 굉장히 좋았는데 서비스 수업들을 많이 시작하게 돼요 이제 요리가 아닌 매니지나 소물리에 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는 드디어 실용적인 수업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업으로는 뭐 포스 기기를 다루는 방법 테이블을 세팅하는 방법 와인을 소개하고 와인에 따르는 순서와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들을 배우는 필기 수업이 많았습니다 이제 5학기가 시작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학기인데 정말 내가 곧 졸업하고 실제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수업들이 시작돼요 첫 번째 수업으로는 와인 수업인데 a o s 의꼭 와인 수업이 가장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도 하는데 배우는 수업들을 족족 다 외운다면 점수를 받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수업은 4시간 정도로 매일 8장에서 많긴 1 0장 정도의 테이스팅을 하고 수업 후에는 보충수업 같은 스터디 세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믈리에 등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하려면 와인과 같은 주류에 대한 지식이 필수이므로 이 수업을 기회 삼아서 많은 지식을 얻어갑시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수업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업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수업을 각 다른 레스토랑에서 서비스와 키친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돼요. 여기서 배정받는 레스토랑은 개인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3개밖에 없고 그 중에 2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딜가도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정말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다면 자신이 가고 싶은 레스토랑과 자신이 배정받은 레스토랑을 바꿔줄 동기를 찾아서 스케줄 어드바이저에게 건의를 한다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 3번은 아메리카 바운티 마지막 4, 5번은 보쿠스에서 하였는데 서비스 수업은 정말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러 오시는 외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굉장히 나에 서있고 많지는 않지만 가끔 진상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업들은 도랑업계에 나가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얻는 게 있다는 마음으로 버티는 게 최선입니다. 키친 수업이 들어가게 되면 안에 스테이션이 콜드앱, 파앱 로스트, 소테, 붙처 등 스테이션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의 스테이션을 담당하여 3주 내내 같은 스테이션을 일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스테이션으로는 로스트와 소태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자신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수님이 마음대로 골라주십니다. 어느 스테이션을 가도 배울 게 많고 미국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오필하는게 부당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스테이션이 있다면 은 그냥 교수님께 한번 건의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레스토랑의 수업의 경우는 월에서 금요일부터 진행되던 앞의 수업들과는 달리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5일 수업이고 오전 수업은 아침 6시경에 시작해서 오후 2시쯤에 끝나고 오후 수업은 2시쯤에 시작하여 이르게는 11시, 늦게는 12시 가깝게 돼서 끝나니 정말 레스토랑에 취직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이 마지막 수업들이 제일 기억에 남으면서 엑스턴을 하면서 일식으로 굳혔었던 마음이 어? 나 양식할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수업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좋아했었어요. 힘들면서도 너무 즐겁고 또 이게 끈끈한 전후회가 생기는 수업들이니까 마지막을 즐겁게 장식할 수 있길 바랄게요.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학기를 마무리로 AOS 과정은 끝이 납니다. 한국인 같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4학기 말부터 OPT라고 하는 자신이 공부한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1년간 일을 할수 있는 비자와 관련된 설명회가 시작돼요 졸업 후에 바로 귀국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이 OPT 과정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경험을 쌓는 방법을 택하니까 친구들과도 얘기해보고 자기도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결정하길 바랄게요.